이번 영상은 7월 7일 이후 추가된 미르가르드의 보물상자 위치와 오딘패스의 자세한 설명 새롭게 추가된 이벤트와 무가금으로 휘기템 맞추기 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르가르드에 새로운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보물상자인데 위치는 이쪽에 있고요 포포 구롱지에서 아스크브락을 클릭하시고 빠른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착하게 될 경우 포탈 기준에서 바로 뒤편에 있는 돌바이 쪽으로 올라가주시면 되고요 자, 이곳에 보물상자가 나오게 되면서 미르가르드는 서브 퀘스트 5장을 클리어하지 않고도 어, 보물상자 10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죠? 정확하게 위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탈것이 나왔네요. 아바타가 나오길 바랬는데 자, 한번 업적을 확인해볼까요? 자 21개 체크가 되었습니다. 다음은 이벤트입니다. 7월 7일부터 7월 14일 새벽 4시까지 진행하는 대륙 침략자 처치 미션이고요 어, 1주차라고 붙어있는거 봐서는 주차별로 다른 보상을 통해 또 새로운 이벤트 아이템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대륙 침략자는 요툰하임에 있는 가름이 있으며 매일 정심 12시와 저녁 8시에 등장합니다. 이벤트 중에 가름 처치 시 처치 기여 상자를 받게 되며 이 상자에서 대륙의 침략자 흔적을 받게 되는데 어, 흔적 5개로 처치 증표를 만들어서 바로 이벤트 전용 수집에다가 넣어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가지 효과 모두 채우는 데는 총 6개가 필요하며 침략자의 흔적 총 3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, 이벤트 9회 처치에서 받는 개수는 총 15개이며 증표 3개를 바로 만들 수 있게 되니 첫 번째로 채울 수집은 대륙의 수호자 3번을 먼저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나머지 15개가 문제인데 이벤트 기간 동안 총 14마리의 가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름 처치시 기호도 상자를 얻지 못한다면 은 컬렉션 3개 전부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가름의 기호도 방식은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저의 경험상 일정 딜량을 넣어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데 공격시 내 공격이 계속 빗맞음이 뜬다면 거의 얻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최대한 무소가금이 매일 참여해서 받는다 하면 은 수집효과 2개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이벤트는 같은 날짜인 7월 14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며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로키의 그림자 출현 확률이 상향되는 이벤트입니다. 요톤하임의 등장시 미니맵 쪽에 빨간색 표시로 나오게 되면 월드 맵을 볼때 정확한 위치를 볼수 있습니다. 어, 그 외에도 7일간 접속 시 매일 선망구들을 같이 받게 됩니다. 안녕이 계세요 여러분. 어... 자, 다음은 오딘 패스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딘 패스 패스권 11,000원을 구매하면은 어, 최종 보상으로 로키의 그림자 목걸이 그 다음에 그림자 귀걸이를 받게 되는데 자 이거는 미션을 완료해서 레벨업을 해서 만렙인 20단계를 도달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 현재 저는 10단계까지 왔는데 어 생각보다 저 조금 느린 편이고요. 벌써 빠르신 분들은 11단계를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미션 정보를 보시면은 완료 횟수에 제한없음이 있고 어 기간 내한 번이 있습니다. 이 기간 내한 번은 일단 무조건 이한 번만 완료하면은 이 획득량 100을 얻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. 자, 하지만 이 제한 없음은 이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은 경험치를 받고 다시 초기화 돼서 다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대륙의 침략자 한 번을 하고 아이템 수집도 한번 하고 파티 던전도 한번 했다면은 경험치랑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초기화 됩니다. 어, 이게 왜 완료가 안 됐지?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완료하게 되면은 다시 다음날 초기화하게 돼요 여기 적혀있죠? 완료 횟수는 새벽 4시 기준으로 초기화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미션을 완료하면은 바로 초기화되는 게 아니고 다음날 그 업적 초기화되는 그 새벽 4시 기준으로 같이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딘패스로 받게 되는 이 아이템들 이 기간 있죠? 우리 기간 지나기 전에 아이템 수집에 넣는다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위그드라실의 축복과 그림자의 권능 위그드들치 축복은 우리 사전약으로 받은 그 반지죠 오딘패스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말이 많았어요 저도 좀 궁금하긴 했고 어, 어떤 분은 여기 수집을 넣게 되면은 기간 상관없이 계속 수집 효과를 받는다는 분이 계시고 어, 무조건 기간 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물어본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 삭제 예정일 이후에 수집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 수집 효과에 따른 스탯도 같이 사라지게 되고요. 기간제였던 아이템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던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고 합니다. 자 한마디로 여기 적혀 있는 지금 삭제 예정 있죠? 이후 삭제라 적힌 거. 8월 30일 날 위그드라실의 축복 이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요. 그림자의 권능은 8월 3일 좀 연장되었죠. 8월 3일 이후에 완전히 삭제됩니다. 내가 이 아이템을 넣든 안 넣든 무조건 이 효과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요. 8월 3일 날 옵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질 겁니다. 그래서 8월 3일 이후에 전투력이 좀 떨어져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 이벤트에 있던 오딘 패스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로써 이벤트 탭에 있는 여기 날짜 이후 삭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이 옵션은 사라진다 말 그대로 이벤트성으로만 옵션이 증가된다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과금 분들도 슬슬 휘기템을 맞추는 단계에 왔는데 어 하지만 뒤늦게 시작하시거나 대결 때문에 제대로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매일 접속할 때 어떤 아이템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설명에 앞서 저번 꿀팁 영상에 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뱀둥지가 있는 파티 던전 있죠 제가 무료 입장 후에는 이제 필요 입장권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다 했는데 어, 무조건이 아니었고요 제가 여기 있던 작은 글씨를 못 봤습니다 여기서정해 던전의 지하과목처럼 매주 초기화되고요 매주 월요일날 무료 입장 3회를 충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날 뱀둥지 3번을 할수 있고요 어, 아직 뒤에 있는 던전이 제가 안 열렸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데 어, 이게 각각 3회씩 주는 거면 은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느낌상 매주 이 전체 중에서 무료 3회 입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파템 정보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장비 재료에 꼭 들어가는 재료들이죠 나무, 연마석, 위그드람 그 다음에 마력깃 있던 정수 방구 쪽에서는 나무 대신에 광석이 들어가고요 장신구에서는 자, 가름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구두벨, 의문의 결정, 뭐 요런 게 들어갑니다. 가공석하고 악세가 좀더 만들기 힘들고요. 자, 여기 적혀 있는 재료들 각각 어디서 구하는지를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구하기 쉬운 것들은 미리미리 파밍을 해 놔야지 나중에 좀 제작하기 쉽거든요.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세 가지 아이템 전부 다 제작을 한 거고요. 자, 우선 무기 쪽입니다. 자, 나무나 광석 이런 것들은 채집으로 얻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연마석과 가공석은 장비 분해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연마석은 무기나 방어구를 분해할 때 나오고요. 여기 적혀 있는 가공석은 장신구만 분해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신구 수집에 다 넣었다면 가위가리를 어, 통해서 가공석을 얻으시길 바라고요. 자, 그렇다면 중요한 거죠. 위그드랑과 리지의 결정. 그 다음에 마력에 깃든 정수까지. 자, 여기 있는 템들이 굉장히 얻기가 힘듭니다. 자, 그 중, 위그드람. 위그드람은, 어, 몬스터 처치로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보스몹입니다. 일반 몹이 아니고, 보스몹을 잡을 때 확률적으로 한 개가 드랍되고요. 어, 사실상 뭐 20개, 나중에 100개까지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, 어, 굉장히 모기 힘들죠. 어, 이럴 경우에는, 정해 던전의 지하 과목을 이용해줍니다. 지하 과목에서는, 이 위그드람과 구두벨 거기다 의문의 결정까지 파밍이 가능하고요 지금 다들 레벨링작 한다고 지금 7층에서 많이 도실 텐데 어 지금 7층 달리실 분들은 어 확실하게 레벨 60까지 찍는다는 목표로 달리시길 바라고 어 달리다 보면 우리 무소가금들은 당연하게 전투력이 부족해서 뭐 메인 캐스트도 힘들고 뭐다 사냥하는데 힘들 겁니다 결국 스펙업을 해야 되는데 어 개인적으로 지하 1층 가서 여기 위그드람이나 어 구두벨 파밍하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 들어요 가끔 이렇게 뱀둥지 입장권도 나오고요 저는 7층 경험치작 어, 요거 나오기 전에 좀 몰랐었을 때 그냥 1층에다 8시간 다 박아뒀는데 어, 생각외로 어, 스킬 기술서나 어, 파랑템 잘나왔고요 위그드람도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저는 좀 성장이 잘 됐습니다 저의 거래소 내역을 보시면은 여기 다 파템 판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파란 신발 파템 신발이랑 장갑 두개 그 다음에 여기 또신발있고요 중간중간 중간 보면은 지금 스킬에서 판거 나오죠 이게 전부 다 1층에서 드랍해서 팔았던 거거든요 여기서 판걸로 거의 4천0 0다이5천0 다야, 0다이 다야 모아서 오히려 내 스킬을 사고 다시 마력 깃던 정수를 구매해서 이렇게 휘기템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7층에만 그렇게 짱박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어디에 돌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의 던전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을 울의 부분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선 어 등급 높은 거 위주로 돌리라고 했었습니다. 근데 어 계속 플레이를 해보니까 마력 깃든 정소와 위그드람이 보상으로 들어있는 쪽 그쪽으로 받는 게 좋아요. 어차피 여기 다섯 개 중에서 랜덤으로 받긴 한데 장비템 신경 쓰지 마시고 재료템 있는 쪽으로 받아주신 게 좋습니다.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 보상에 위그들은만 다섯 개짜리가 나올 때가 있으니 꼭 새로고침 계속 돌려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일주를 했더니 어, 저도 어느 정도 희귀템 세 개까지 지금 제작이 됐고요. 뭐 추가 입장권이나 운이 좋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